이러면요, 이 계란을 넣으면은요, 여주의 쓴맛을 계란이 다 잡아주더라고. 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여주, 여 이걸로 여주 볶음을 할 건데요. 이 여주가, 그, 당뇨병에 좋다 그래가지고, 여기 여주에 그 인슐린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당을 낮춰주고 하니까, 당뇨병에 좋다 그래서, 전번에 누가 이걸 한번 볶아 먹어보래. 그래서 볶아 먹었더니, 의외로 맛있더라고. 나한 번도 안 볶아 먹어봤거든요. 못 먹는 줄 알고. 그래서 오늘 내가 또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라 반을 잘라서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살안 쪄요 이거 먹으면 살안 찐대요 혈압에도 좋고 이게 몸에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라네요 이게 썰어놓으니까 응? 그 이게 썰어놓으니까 이게 배추 갈아먹은 벌레같아 파란 벌레 <웃음> 그 물을 국대즙을 하나 정도 이렇게 볶고 이게 쓴물을 좀 빼줘야 되니까 식초 좀 넣어주고 이렇게 식초물에 담가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이렇게 담가놓으면 담가 다담가놓은이 쓴물이 조금 제거돼요 그래서 그때 볶으면 됩니다 이거 요 15분 안가놨어요 국물이 조금, 물이 좀 뿌얘졌죠? 이게 쓴물이 빠지니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휘쳐줘야 돼 그리고 양파를 좀 넣어줘야 돼 이런만 넣을까, 조금만 이 계란 큰 거는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란이 너무 조그매 가지고 두개 넣는 거요 간단해요 이거 볶으는 것 몸에도 좋고 간단하고 이게 이어주를 그 말려서 당뇨 있는 분들은 물로 마시잖아요 근데. 물도 마시면서 그 음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당이 떨어지니까 소금은 소금 조금만 이렇게 한두 꼬치만 넣어주면 될까? 여기다가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도 되고 또그 파프리카 이런 것도 넣어서 볶아도 되고 뭐 이제 해 먹고 싶은 대로 고기들 넣어도 되고 아, 스팸 스팸도 넣어서 볶아도 되고 그래요 다양하게. 아삭아삭하게 드시려면 은 너무 푹볶지 말고 불좀 이제 이고 낙불로 한 10초? 10초 정도, 정도? 이렇게 놔두면 계란이 여느 정도, 이렇게, 좀, 이렇게, 익을라고 이럴 때, 지적, 이렇게 같이, 이제, 볶으면 돼. 처음부터 뒤집거리면안 되고, 좀 익으려고 놔둬야 돼. 계란을. 이게 약간 쓸라다 말라다 하면서, 입맛이 땡겨요. 이게. 이게 다 됐어요. 이 정도면. 이럴 때, 좀 싱거우면은, 소금을 조금 더, 조금만 더 넣어줘도 되고. 요즘 볶음이 안성이 되붙다개라 이렇게 여주 볶음을 볶았는데 이게 쓸것 같은데요 안 써요. 그래서 이렇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을 낮춰주고 당도 없으신 분들은 또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되니까 해서 드셔보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